HID 사양 헤드램프가 적용된 56K7입니다. 세월의 지남에 따라 어두워지고 노랗게 변하는 HID를 순정 LED로 바꾸고자 입고 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위치한 하향 등은 간헐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고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 및 칸데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HID라는 말에 무색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칸델라 수치를 보여주며 조사각도 모두 제각각 LED 사양 헤드라이트로 전조등과 방향지시 등 모두 LED로 되어 있는 풀 LED 시스템입니다 기존 HID와 비교해 프로젝션 개수 증가 및 디자인이 다르며 벌브 타입이던 방향지시 등이 미등과 함께 사용되는 2웨 a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LED 사양 정착 박스입니다 HID 사양에서는 LED 구동에 필요한 로직을 지원하지 않아 반드시 전용 부품으로 기체해야 합니다 순정 방수핀을 이용해 작업하며 배선은 5.6 K7에 맞게 사전에 재단하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프론트 범퍼와 기존 헤드램프를 모두 탈거합니다. HID에서 LED를 변경시 커넥터는 동일하나 LED 사양에 맞게 배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순정 방수핀을 사용하였으며 콜게이트 튜브 및 전기테이프로 감싸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깔끔하죠? 좌측은 HID, 우측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밝고 시원한 광량을 반영구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프로젝션 주변 디자인도 더욱 멋지게 변화됩니다 벌브 타입의 턴시그널도 LED로 바뀌게 되죠 참고로 HID는 4등식, LED 사양은 2등식 바이펑션 타입입니다 신품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존 정션 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HID, 우측은 LED 사양 정션 박스입니다. HID 사양에서는 LED 구동에 필요한 로직을 지원하지 않아 반드시 교체해줘야 하죠. 신품으로 교체 후 실내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그리고 미등과 방향 지시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전조등 점등 시 디밍도 잘 지원하고요. 광원이 변경되었으니 LED 사양에 맞게 새롭게 0점 설정을 진행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폴트 없이 깔끔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라이트 보호필름을 제거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 후 조사각 및 칸데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신품인에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어긋나 있죠 서스펜션 노화 정도나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대조서 가이드와는 밝기 구현을 위해 조사각 조절은 꼭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죠. 조절로 확인한 운전석쪽 모습입니다. 좌측은 HID,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조수석쪽 수치고요. LED의 세련된 디자인과 색온도로 인해 기존과 비교해 외관적인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네요. 뿐만 아니라 LED 특유의 직진성과 밝기로 인해 야간주행시 만족스러운 시야를 제공합니다 HID 벌브 교체와 같은 유지보수도 필요 없고요 좌측은 HID,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이상 올이 K7 순정 풀 LED 헤드라이트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